안녕하세요 임재와 동행입니다 오늘은 만나에 관한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저희 꼬마가 엄마 만나가 무슨 맛이에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석경을 찾아서 읽어줬습니다 하얀색에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써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먹어볼 수 있어 라고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만나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서 연결짓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말씀 불멍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아멘아멘 아멘. 너희에게 하늘에서 떡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시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도 죽지 않게 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영원히 살 것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다. 생명을 주는 것은 령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부르게 떡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들여 이온 회중으로 굶주려 죽게 하고 있다 하였다. 너희가 해질녘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니 이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리라 하셨다.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으니 그 모양은 고수풀의 씨앗 같고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모세가 아로데게 지시하시기를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에 만나를 한 오멜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보존하라 하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보존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정착할 땅에 이르기까지 마흔 해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이 가나안땅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한 에바의 10분의 1이다. 그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거나 냄비에 섞어 삶거나 하여 그것으로 과자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그 맛은 기름 섞은 구운 과자와도 같았고 밤중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도 만나도 함께 내렸다. 귀를 가진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의 일부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수 없는 새 이름으로 그 돌에 써주리라. 계시록 2장 말씀 그 안에 금향로와 모든 면이 금으로 입혀진 계약궤가 있고 그계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계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괴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속죄소를 덮고 있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존자께 반역하며 한층 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신들이 탐하는 음식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격분하심에 야곱에게 진노가 불붙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분노가 끌어올랐다.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므로 그들이 그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위에 창공에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시며 그들이 먹을 만나를 내리 부으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의 주시사 인간이 천사들의 떡을 먹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하게 음식을 주셨다. 당신께서 당신의 선한 영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께서 마흔해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기르셨으므로 그들에게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었으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 벌판 길갈에서 진을 쳤고 그달열 나흔 날 저녁에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는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로 누룩없는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 오장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또 그가 너로 줄이게 하신 후에 네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임으로써 너를 낮추셨으니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런즉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너는 배불리 먹고 여호와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하게 되리라. 혹시라도 내가 먹고 배부르며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될때내 소유가 늘어나게 될때 너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그가 너를 애굽땅그 노예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너를 인도하여 그광활라고 무시무시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며 물이 전혀 없는 메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가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어 마침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불을 이루었다 할지 모르나 너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에게 불을 이룰 능력을 주어 너의 조상에게 맹세한 자신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확증하는 자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섬기고 경배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인 즉, 너희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이는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명기 8장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도 죽지 않게 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된 것으로 가르침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련하기에 유용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